엄청 멀리 가요 지 그래야지 이게 물 입자가 곱게 진짜 비가 오는 것처럼 그 이슬이 쫙 퍼지면서 골고루 들어가는데 지그재그. 지그재그를 하니까 네네 이게 지금 그 사각지대가 없는 거네 네, 사각지대가 없이 물이 골고루 갈수 있게끔 이렇게 쿨러와 쿨러 사이 중간에 저렇게 대가 있게끔 물은 오늘 얼마나 주는 거예요? 어, 앞전에 비가 와서 한, 그때 한 25mm 정도 왔었거든요? 25mm 온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주의보가 지금 발효된 상태라서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주면 얼마나 줘요? 줘요? 음, 너무 이렇게 자주 주는 것보다 한번줄때 충분한 양을 속에까지 물이 안들어가고 겉만 젖어있는데 어, 수분을 공급을 더 안하거든요 물 압력이 세게 나오면 제희가한 3시간에서 4, 4시간 정도 음. 4시간 정도 돌리는데 그냥 일반 양수기로 돌려가지고는 이런 압력이 안 나올 겁니다 아니, 엄청 멀리 가요 지 그래야지 이게 물 입자가 곱게 진짜 비가 오는 것처럼 그 이슬이 쫙 퍼지면서 골고루 들어가는데 물 압력이 약하면 그 굵은 입자만 나가기 때문에 물이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스프링 쿨러 바로 밑에 쪽에는 물이 잘안 가거든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게 압력을 좀 세게 해서 수분 공급하기가 어, 골고루 물을 줄수 있을 겁니다 쿨러와 쿨러 사이에는 이렇게물량이 얼마 안가고 물이 오질 않죠 아 네. 네, 그러면 어, 여기를 커버해 주려면 다음 칸에 어. 쿨러 돌아가는 게이 자리에 물이 닿을 수 있도록 한 8, 90% 이상 농가들은 스타트 시작을 대를 똑같이 세워서 시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사각지대에 물이 안 갑니다 아. 그러면 사이즈가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라 물 많이 먹은 자리는 큰 다마가 나오고 어. 물을 작게 먹은 자리들은 좀 사이즈가 작죠 네, 가문도 빨리 타고 어.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쿨러와 쿨러 사이 중간에 저렇게 돼가 있게끔 이렇게 어. 하는 거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처음 시작하는 호수는 이렇게 짧은 호수가 들어가 있죠 짧은 호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두번 하나 둘셋넷 중간에 딱 있으니까 여기 사각지대를 탁한 대가 커버를 다 해버리니까 지그재그 지그재그를 하니까 네네 이게 지금 그 사각지대가 없는 거네 네 사각지대가 없이 물이 골고루 갈수 있게끔 이렇게 Yeah!